아니 지금 이 아수스 프라임 A 제품 거의 10만원 동 하잖아 그럼 위에 기가바이트 B40M 어로스랑 가격이 비슷해 근데 페이지만 봐도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전력 제그 해제도 제대로 안 먹히고 방열파도 아예 없는 제품 이걸 도대체 왜 사는 거야 여러분 내표좀 보고 사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편안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뭘까요? 뭐 눈앞에 보이겠죠? 네, b 사5 0 랭킹을 준비해왔습니다. 아니 뭐 이제 와서 b 사5 0 랭킹이냐?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품질, 비교표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왔기 때문에 b 사5 0 랭킹을 매인 거예요. 지금 b 사5 0 보드 중에서 큰... 결점이 있는 보드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버그 같은게 있는 보드들 대부분 바이오스가 어느정도 안정화된 상태라서 젠2 사용한되데도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3700, 3600을 B450에 조합해서 사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B450 거의 두대 중에 한대 팔리는 그래 많이 팔린 B450이 생각보다 큰 품질 편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고 사시는 분들많더라고요 당장에 주문 들어온 것만 해도 이상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매겨봤습니다. 뭐? 첫 번째 돈값을 하는 베스트 제품 1위부터 5위까지. 두 번째 아 사기 애매한데 자주 팔리지만 조금 아쉬운 제품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값을 못하는 워스트 제품 1위부터 3위까지. 이거는 사지 말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주문하신 분들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준비해온 겁니다. 근데 이표 보려면은 사실 전원부 구성을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니 너무 내용이 길어질까봐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거기에는 전원부 구성에 대한 제 주관적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위부터 5위 사기 좋은 베스트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기 전에 먼저 뭐죠? 구독료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눌러주세요 꾹꾹 <웃음> 자 MSI B40 게이밍 프로 카본 AC 요 놈이 제가 생각하는 1위 제품입니다 제가 사진도 살짝 뜨게 표를 만들어놨어요 보시다시피 뭐 큼직한 카본 패턴에 방열판이 달려있기도 하고요 LED도 들어오고 와이파이도 뭐 있어요 보드가 상당히 이쁘죠 근데 가격은 약간 아쉽습니다. 15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살려고 눌러봤을 때 뜨는 가격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꽤나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B40 치고는요. 페이지 형태는 8 플러스 2, 8 2, 그래서 10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스펫은 전원부, VCC 기준, 그러니까 코어 부분에 들어가는 전원부 기준 8 플러스 8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한 페이지당 이제 두 개의 모스펫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 16개의 모스펫을 사용을 합니다. 여 사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셨죠? 페이지 형태는 드얼 아웃풋이고요. 어, 이게, 얘네가 좀큰 장점인데, 수동 해제, EDC, TDC 수치가 무제약입니다. 제약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면은, 이게 왜 장점인지 모를 테니까,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만큼은 제가 이거 영상을로찍온 건데 워로스 엘리트에 3950을 넣었을 때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TDC하고 EDC 쪽이 거의 100% 가까이 찍힙니다 그리고 파워는 CPU 파워는 얼마 쓰죠? 130W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이 어, 전원부가 출력이 114A까지 뽑아주기 때문에 CPU가 원하는 양만큼 먹고 있지 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수동으로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무제약으로 풀리는 박교포 기준을 보여줄게요. 박교포인데, 박교포는 보지 대피, 어, 아까랑 수치가 많이 다르죠? 아까, 얼마였어요? 114168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4 0 4으로 풀려있어요. 수동으로 제약 없이 끝까지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전원부 구성이 부실할 때 이게 무제약으로 풀리면은 전원부가 파손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어찌됐든 이게 이만큼 최대한 풀릴 경우에는 CPU 파워가 어떻게 돼요? 아까 130W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얼마 먹고 있습니까? 156W. 거의 160W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어, 어디서 큰 차이가 나냐? 아까 걔는 클럭이 3.9였어요. 지금 얘는 클럭이 얼마입니까? 4.025죠. 그러니까 클럭 유지율이 더져어지고더 많이 일을 할 수가 있던 거죠. 밥을 넉넉하게 먹으면서. 그래서 이 EDG 수치가 무제약으로 풀린다는 거는 꽤나 큰 장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높은 성능의 CPU를, 어, B450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되니까요.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가정이 빠진 거예요 이 전원부 발열이 그 CPU를 충분히 버틸 수가 있냐 이게 빠진 거니까 그거 때문에 사실 높은 CPU를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얘예 전원부 구성 형태나 아니면은 요 1dc 제약이 무제약으로 풀려있는 거는 큰 장점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점수를 준 겁니다 아시겠죠?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어요 그것도 꽤나 큼직한 방열판이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꽤 높게 줬습니다. 이 점을 줬어요. 방열판 모양 보이시죠? 꽤 크죠? 그리고 이더넷 같은 경우는 인텔랜을 사용했는데요. 인텔랜의 장점이 뭔가요? 리얼텍하고 뭐가 다른가요? 물어보신 분들 꽤있기 때문에 살짝 언급할게요. 인텔랜은 분명히 CPU 점유율이 리얼텍 랜 보다 낮고요. 그러니까 랜을 사용하는데도 CPU를 사용을 해요. 어느 정도 부하를 줘요. 그 부하율이 낮아져서 거기에 장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인텔랜이 리어텔램 보다 약간 안정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같은 경우는 에 수치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인텔램이상급대로 보시면 돼요 가격도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급보드에만 들어가는 기능이라 생각하셔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칩셋 같은 거는 ALC1260 썼는데 이게 왜 좋은가요 물어보실까봐 이 얘기를 할게요 밑에 120이라고 적혀있는 게 snr 수치인데요. snr은 그거예요 잡음 대비 출력치예요 무슨 얘기냐. 얘가 뿜어내는 잡음보다 출력이 이만큼 비율로 높다는 겁니다. 120 비율로. 상당히 상급 제품인 거죠.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둘다 지원을 하고요. 이 와이파이 모듈은, 어, 지금 뭐, 고급보드 사용하는 as200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제품이지만, 그래도 ac9260은 그 전세대 최상위 제품으로 어, 속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AS200이 2000이거든요 근데 얘는 1733이죠 큰 차이 안나죠 그래서 어, 그럭쪄 그렇죠? 쓸만한 와이파이라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있어요 거기에다가 사용가능 CPU, PBO 최대 권장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 CPU를 PBO를 켰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쓸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 게이밍 프로 카본 AC는 전원부에 적절한 쿨링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요 부분에 스파 쿨링을 해줬을 때는 3900X까지 사용해도 될 만한 품질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CPU를 여기까지 쓸수 있다. 제가 적어둔 거고요. 권장하기는 3700X를 넣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또3950 때려받고 뭐 스파쿨링해야 쓰려고 하시는 건 진짜 비추천하고요. 여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비추천해요. 그래서 꽤나 높은 등급의 CPU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도 플러스 점수를 줬어요. 총 플러스 점수를 줬는 거를 계산을 하자면, 노란색은 2점, 녹색은 1점, 그래서 총 8점을 받았어요. 유통, 유통사가 MSI 코리아고 그리고 AS는 CS 이노베이션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걸 뭐 빼고 생각하더라도, 전원부, EDC 수치, 방열판, 인터넷, 거기다가 상급 오디오 칩, 뭐 블루투스, 거기다가 3900X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준수한, 제품. 그래서 총 8점을 받은 1등은 당당하게 B40게이미 프로카본 AC가 차지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2등 제품 한번 보도록 하죠 이 2등 제품이 사실 1등 제품보다 더 많이 팔린 제품인데요 우선 가격적 메리트 때문입니다 가격이 1등 제품보다 2만원 싸요 그거는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제품이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전원부가 발열이 정말 해소가 잘 돼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드는, 디자인 자체는, 뭐, 게이밍 프로 카본 AC보다는 좀 다소 떨어집니다. M 사이즈 보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른 점은, 어, 떻게 다르냐? 한번 보도록 하죠. 전원부 모스펫과 캐피시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위에랑 똑같아요. 뭐다? 8 플러스 8 구성. 총 16개의 모스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시터는 똑같이 8개인데,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보시다시피, 한 군데 몰려있잖아요. 게이밍 프로 카본 AC는. 그래서 이 방열판이 다 해소를 해요 근데 이놈은 어떻게 됐어요? 상단에 페이지 두개가 넘어가 있습니다 좌측에 여섯 개의 페이지가 있고 상단에 두개가 넘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방열판이 얘는 보시다시피 좌측에 두고 상단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발열이 분산됩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래서 전원부가 온도가 좀 착하게 나와요 딴보드보다한 5도 정도는 착하게 나와요 많이 차이 날때 7도까지도 차이 나요 그래서 똑같은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출력치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EDC 수치도 255까지가 풀려있어요. 아 참고로 3950이 180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255까지 풀렸으면 3950쓴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제형하고 차이가 없다는 수준이에요. 여기서도 플러스 점수를 받고 여기에 또 사진이 하나 뜯는데 이건 뭐냐면은 얘는 후면에도 방열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전면에만 방열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얘는 뒷면, 보시다시피, 뒷면에도 방열판, 뭐, 큰 두께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방열판이 3개예요 3개. 보통 뭐, 2개 아니면 한개일텐데 얘는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열판에서도 플러스 점수를 줬구요. 아쉽게도, 랜 같은 경우에는, 인텔 랜이 아니에요. 인텔 랜까지 줬으면은, 사실 얘가 1등을 할 수도 있었는데, 리얼텔 랜. 흔히 쓰이는 어, 저렴한 랜을 사용했어요 리얼텍 8111 칩셋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도 1220번은 다소, 다소 등급이 조금 떨어지는 1200을 사용했습니다 얘는 소음 대비 출력이 108 정도로 약간 성능이 떨어집니다 와이파이 모듈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어... 얘가 조금 더 유리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열판이 세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원 구성이 좌측이랑 상단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3,900x 정도도 어 공랭쿨러를 달고 있으면 별도로 전원부 쿨링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랭쿨러 사용한다면 근데 물론 3,900x를 커버칠수 있는 공랭쿨러는 아시다시피 어세신 3라든지 아니면 농협 d15라든지 잘만 20x쯤 돼야 돼요. 하지만, 저의 권장은 여전히 3700X 정도다. 왜? 3900X에 또 저렴한 수냉쿨러 시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전원부에 전혀 쿨링이 되지 않을 테니까, 사실 사용할 때좀 누적돼서 온도가 쌓이면은, 데미지가 갈 수도 있거든요. 어찌되었던, 어, 2점수 이 2점, 이 여기 1점, 여기 2점, 여기 1점 1점 해서 총 7점을 가지고, 꽤나 준수한 점수를 받아서 2등을 차지하게 됐네요. 어, 실제로는 1등보다도 많이 팔리는 제품, 터프 b 사0 m 프로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3등 한번 볼게요 3등은 박격포 맥스인데 이 박격포 상당히방열판 없다고 못 쓰겠다 하신 분도 꽤나 많아요 그리고 초기에 부팅 불량 증상이 있어서 저도 추천을 좀안 했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MSI 측에서 하는 말로는 어 우리 보드 부팅 분량 주상 대부분 다 해결했다 걱정하지 말고 써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 무시하셔도 좋고요 그 상단은 SOC라고 사실 CPU 코어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장 그래픽이 없다면 부하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방열판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3등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가격은 11만원이 넘지 않는 10만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나 가성비가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플러스 1점 줬어요 보면은 터프 프로랑 비교해서 2만원 싼거죠 전원부 구성은 4페이지 플러스 2페이지 라고 돼있는데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어? 모스패은 똑같이 16개네 맞습니다 모스패이 똑같이 16개에요 어, 물론 초크 숫자는 절반은 줄었는데 초크는 전원부 구성에서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 뭐 정류 역할을 하고 파형이 튀지 않게 해주는데 근데 이게 부하를 크게 받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크 그래서 이 모스펫 자체가 발열이 가장 심하고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스펫 숫자만 비슷하다면 온도 특성이나 전력 공급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전력 공급량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셔도 어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플러스 점수를 줬어요. 4페이지라고 적혀있지만. 딱 봐도, 여러분, 여러분 눈으로 봐도 아니, 뭐 8페이지와 4페이지는 다른 게 거의 없는데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놈 같은 경우에는 MSI 보드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로카본 AC랑 똑같이 무제약이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TDC, EDC를 막 마음껏 풀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플러스 점수를 줬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박렬판 사이즈가 큼지막한 게 우측에 붙어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단에는 없어요. 일단 약간의 원가 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점수는 약간 까먹었습니다 깠는데 실제 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 이드넷 칩셋도 예좀 아쉽게 똑같습니다 리얼텍을 사용했죠 리얼텍 칩 그래서 인텔랜 대비 다소 떨어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 사운드 칩셋도 얘는 좀더 낮은 거 샀어요 어쩔 수가 없죠 뭐 위에 터프 프로보다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사운드 쪽에도 약간 뭔가 제감을 해서 음, 리얼텍 892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음 대비 출력량은 95로 이 e 1200보다도 다소 떨어져요 그리고 3900X 전원부 쿨링이 이루어진다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장하지 않아요 꽤나 높은 온도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은 80도 정도가 나와요 얘는 공랭 쿨러를 써서 쓰면 안 돼요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3900 정도는 적절한 쿨링이 스파 쿨링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써도 된다 생각하지만 공랭 쿨러 어설픈 거 가지고 3900 쓰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점수를 어... 터프 프로 보다는 낮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터프 프로랑 박격파랑 온도 재보면 한 7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도 3,700X 정도 쓴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1점은 적고요. 총점 수는 5점 정도를 가지고 바퀴포맥스가 3등을 차지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번엔 기가바이트 신제품이죠. B450M 어로스 리트 한번 볼게요. 어, 외형적인 거는 거의 뭐바퀴포맥스랑 쌍둥이에요. 맞죠? 뭐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바퀴포맥스보다더싼 거의 만원 가까이서 한 10만원도 안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전원부 구성도 똑같아요. 4 플러스 2예요보시다시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모스펫스 조금 다른거 사용했지만 어... 16개 모스펫스 사용했고 그리고 초크를 4개를 썼죠. 근데 얘는 다소 아쉽지만 수동해제 EDC 수치가 제약이 걸려요. 168까지밖에 안풀립니다. 이걸 수동으로 뭐 400을 넣든 500을 넣든 다 안풀립니다. 168까지만 딱풀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점이 까졌고요. 방열판은, 어디서 많이 본 방열판 아닙니까? 네. 박교포에 사용하는 거랑 흡수한 그런 사이즈의 방열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온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더넷 칫셋은 리얼텍, 오디오도 ALC892로도 다소, 다소 저렴한 거 썼고요. 와이파이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고, 어, 사용가능 권장하는건 3.700X고 뭐 3900X도 전원부 방열을 제대로 해준다면 은뭐 사용이 가능하겠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5점을 받았는데 어얘왜 5점이에요? 여기서 1점 까졌잖아요 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서 플러스 점수를 줘서 총 5점으로 사실 얘네는 공동 3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4등으로 잡긴 했지만 왜 4등으로 잡았냐면 LSC 기능이 없기 때문에 4등으로 잡긴 했는데요. 그거 크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다 P/B만 하고 쓰니까 수동으로 잘안 하니까 어쨌든 공동 3등으로 보거나 4등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5등은 뭘 했냐면 은 토마크를 5등으로 잡았어요. 왜 토마크가 사실 어, 보시다시피 이 게이밍 프로 카본이랑 똑같은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모스패스는 게이밍 프로 카본거 쓰고 있고 그리고 페이지 형태는 박격포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4 플러스 2페이지인데 초크는 4개 모스패스는 16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품질이 비슷비슷해요. 그냥 보기에도 초크 숫자 빼고는 똑같다 는 느낌이 들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MSI보드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무제약입니다. 풀려요 그냥 무제약으로. 제가 풀어봤어요. 오늘 그러니까 얘도 390을 전력제한 해제 했을 때 풀로 다 받쳐줄 수 있다는 거죠. 방열판이 이놈은 상단에도 있어요. 사진에도 보이겠지만 상단에도 있기 때문에 어 바퀴벌 맥스보다는 약간 높은 점수를 줘서 2점을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좌측에 붙어있는 방열판 똑같이 생겼고요. 상단에 작은 방열판이 하나 더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박교포랑 똑같아서 뭐 3.700X는 그냥 별도 쿨링이 없더라도 잘 되고요 전원부에 쿨링을 안 하더라도 3.900X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정도의 전원부 쿨링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권장은 그래서 3.700X까지고요 총점은 5점을 받았어요 얘는 가격적으로는 사실 메이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방열판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고요 그래서 총점 5점으로 사실 3.45등은 뭐 비등비등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33으로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추천하기에 1,2,3 순으로 추천할 수 밖에 없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했을 때요. 그리고 안정성 모든 걸다 평가했을 때좀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순위는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매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사기에 애매한 제품들을 한번 보시다. 특히 기가바이트 B40 어로스. 엘리트, 어로스 프로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추천하는 유튜버 분들도 가끔 보이고요 근데 이게 왜 사기 애매한지 오늘 한번 제대로 보시고 웬만하면 저는 구매를 상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선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15만 3천원 정도가 어로스 프로의 가격이고요 12만원 정도가 어로스 엘리트의 가격입니다 어플사이즈 보드에 12만원이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메인보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CPU를 장착하기 위한 메인보드잖아요 이 CPU를 제대로 받쳐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여기 좀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4 플러스 3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7페이지라 광고를 하거든요 뒤에 3은 SOC라서 별로 중요하진 않고 앞에 있는 4 코어 부분이 중요한데 이 코어 부분 전원부를 잘 보세요 터프 프로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쳤는 거 하나에 네개 들어가 있죠? 얘는 몇개 들어가 있습니까? 세개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모스펫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페이지당 모스펫이 3개 할당밖에 안돼 있다는 거예요. 상단 모스, 그니까 러 하이 모스펫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한개가 그래서 총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 아까 제가 추천했던 보드들은 전부 다 16개로 돼 있는데, 코어에 직접적으로 연관하는 모스펫 숫자가 얘는 네개나 줄어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큰 차이를 끼치나요? 큰 차이를 끼칩니다. 실제로 전원부 온도 자체가, 어, 터프 프로가, 예를 들어 뭐, 한 60도라 치면은, 박교포는 65도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어러스 프로나 어러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70도가 넘어갑니다. 이, 박교포가 터프 프로보다 약간 높은데, 그보다도 조금 더 높은 온도를 보여줘요. 전원부가 부실한 게 분명히 티가 나더라고요. 어, 온도적인 문제도 문제고, 이 전원부, 구성이 줄어든 것도 문제가 보이는 게이 아까 전에 예, 제가 얘기했던 c표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edc를 풀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높은 c표는 제가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는 제약이 걸려 있어서 여거 이상은 더못 풀어요 168 이상으로 못 풀게 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전원부 구성이 하향이 먹은 거는 단원 쪽에서 영향을 끼친다 온도 쪽에 영향을 끼쳐서 수명을 까먹거나 아니면 높은 CPU를 사용하기 조금 힘들어지거나, 혹은, 이렇게, 애초에 전원부 구성 출력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약을 못 풀게 막아놓거나,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방열판도 다수 얇으리한 걸 사용해요. 지금 이 방열판 사이즈가 딴 애들하고 대본의 차이가 느껴지죠? 뭐, 지금 보이는 좌측에 있는 거는 상단 방열판이고,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는 게, 실제로 전원부 중에서 중요한, 코에 가는 부분을 식혀주는 방열판인데요. 좌측에 있는 요 방열판 있잖아요. 플라스틱에 덮여 있는 좌측 방열판. 근데 그 방열판이 얇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게 나는 것도 분명히 있을까요? 인텔레을 사용했는데요. 라고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15만원짜리 어로스 프로만 인텔레을 썼고요. 갈라 안에 들어있는 게 어로스 엘리트거든요. 어로스 엘리트는 뭐게이밍랜이라고8118 썼다고 막 자랑하는데 이거 뭐냐 면은 그냥 8111 리얼텍 랜을 개조를 한 겁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리얼텍 랜이에요 8111라고 거의 차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게이밍 모드라는 게 들어가 있긴 한데 의미 없어요 그리고 ALC1220 이거 아까 좋다고 안 그랬어요 예, 어로스 프로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15만원짜리 근데 잘생각해어요 이거 15만원이면 게이밍 프로 카본살돈 아니에요 근데 게이밍 프로 카본은 ALC1220도 쓰고 그리고 인텔랜도 쓰고 방열판도 큰막만큼 달고 그런데 불구하고 전원부는 이거보다 구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로스 프로는 게이밍 프로 카본 AC랑 비교하면 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아쉬운 거고 외형적으로도 게이밍 프로 카본도 충분히 이쁘잖아요. 어로스 엘리트 같은 경우는 또 뭐랑 비교하면 다소 떨어져요. 어로스 엘리트는 뭐 토마호크 맥스랑 비교했을 때 보면 다소 떨어지는 거죠. 물론 토마호크 맥스보다 7천원 싸긴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뭐 사운드는 동급이고 뭐랜도 동급인데 전원부 구성이 많은 쌈만큼 확실하게 떨어지니까요 이 제약이 안 풀린다는 건 높은 종류의 CPU를 제대로 못쓸 거고 기본적으로 하드하게 갈굴때는 뭐 3700X 같은 것도 제약이 걸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래서 다소 어로스 엘리트나 어로스 프로나 M이 안 붙은 제품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M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제가 추천하고 안 추천하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러스 프로의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성능조차도 좋지 않아요. 속도가, <웃음> 이 진짜 싸구려 와이파이거든요. 속도가 400밖에 안 나와. 여튼, 3700을 쓸 때도 웬만하면 전원부 쿨링을 해주는 걸 권장하고요. 3600을 쓸 때는, 음 전원부 쿨링을 안 해도 뭐 쓰는데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쁘게 3600을 넣으면서 꾸며 쓰겠다 그러면 말리진 않겠는데, 굳이 가격차 얼마 안나고 더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걸 써야될까요 싶네요 그래서 뭐 자주 팔리지만 좀 쓰기에 아쉬운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 해드리고요 어, 점수는 이전밖에 매지, 매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로스 시리즈 말고 터프 한번 보죠 터프도 착각하면 안돼요 터프 플러스랑 터프 프로랑 두가지가 있어요 터프 프로는 제가 막 강추하는 제품이고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터프 플러스는 비추천한 제품입니다. 진짜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왜비추천하냐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보세요. 전원부 구성이 얘도 어떻게, 어때요? 떻게어 아! 방금 전에 열심히 까던 어로스 프로랑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이게 모스펫이 1페이지당 3개 구성이에요. 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위에는 4개잖아. 얘는 또 3개예요. 그다 보니까 다소 아쉬운 전력제한 수치가 있고요. 이거 168까지밖에 안 풀립니다. 원래 피 b 어 켜도 255까지 풀리거든요. 터프 프로는. 근데 터프 플러스는 168까지밖에 안 풀려요. 피 b 어 켜봤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점수 모스팬 4개 줄었으니까 그리고 전력제한 해제도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된거죠.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엠버드는 상단 방열판이 없어요. 그리고 얇으리한 우측 방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M이 안 붙은 풀사이즈 플러스 보드는 산단 방열판도 있고, 뭐, 좌측 방열판도 있는데, 얇아요. 뭐, 위에 거랑 봐도 큰 차이 없는데 비슷한 거 아니냐? 맞기는 한데, 위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이 몇 개라 그랬죠? 세 개라 그랬잖아. 후면에도 방열판이 붙었어요. 얘는 안 붙었으니까, 온도적으로도 위에 제품보다 약간 손해를 봐요. 근데다가 사운드도 보시다시피 얘는 그래도 1200을 넣어줬잖아 얘는 887을 넣었어요 887이 892보다도 못한건데 아 어, 왜요 숫자는 97로 높은데요 왜 못하다고 했냐면 은 구성이 7 플러스 1, 1, 아예 7.1로 돼있는게 7.1 플러스 1로 돼있는게요걸거예요 아니다 7 플러스 1인가 요거고 어, 위에 892 칩셋같은 경우에는 어, 7.1 플러스 2로 돼있을겁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 꾸밀 때두개더달수 있어요. 이게 뭐중요한 싶을 텐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8 9이가 약간 상이라는 거예요. 뭐큰 차이는 없겠지만 어쨌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도 점수를 주기 어려워요. 와이파이도 없고 마찬가지로 그 기가바이트 그냥 어로스 제품들하고 비슷한 전원부 구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수는 CPU도 거의 비슷합니다. 3700X 쓸 때도 쿨링이 있는게 좋고요. 권장은 3600까지 쓰는 제품이에요. 가격적으로도 큰 메리트가 없죠. 이 돈이면은 그냥 당연히 박격포 사지 이거 플 플러, 터프 플러스는 좀 아니죠. 응? 풀사이즈 터프 플러스도 이거 샀던 도로 그냥 토마호크 맥스 사지 이거 살만한 값어치가 없죠. 여러모로 봤을 때 얘는 그냥 빵점 <웃음> 점수를 주기 어려운 제품이었습니다. 실수로 프로 안 사고 플러스 한분꽤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마, 말씀드립니다. 추, 추천하는 터프보드는 프로보드예요. 어, 스틸레전드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스틸레전드는 M이 붙었는 제품 그리고 M이 안 붙은 제품인데 둘이 전원부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쪽 보든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은 미니 보드가 10만 5천원 싸죠? 그래서 좀 가격은 저렴해요. 그리고 풀사이즈 보드가 1 2 0 0 0원 정도로 이게 5볼트 헤드가 있다고 울며 겨자먹겨 사거나 화이트라고 화이트 감성을 사시는 분들 있는데 이걸로 화이트 감성 짤 바에 그냥 차라리 그 박격포 중에 알죠? 티타늄. 개로 화이트 짜세요. 여튼 얘는 뭐가 단점이냐? 전원부가 똑같아요. 뭐? 아까 위에 어중간하다 놈도 있죠. 터프 플러스 그리고 어로스 프로 얘네들하고 전원부가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원부 구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겠죠 제약치가 구리다 이렇게 했죠 다만 모스펫이 달라지면서 그리고 전원부 온도가 좀 높아도 그 에저락은 신경을 덜 쓰는지 실제로 제약을 풀면은 168보다는 조금 높게 풀려요 180까지 풀립니다 어, 여기 에 조금 더 풀리긴 하는데 그래도 플러스 점수 주기는 좀 어려운 온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방열판이 얇아요 이 방열판 보여요? 위에 플러스 뜯기를 떼버리면은, 얘가 방열판 제일 얇습니다. 전 제품 중에서. 제일 얇아. 이게 뭔, 뭐, 뭐 문제냐? 온도를 재면은, 아마, 시, 에, 그, 여러분, C채널에서 온도 재는거한번 보신 적 있을 텐데, 스틸 레전드가 순식간에 딴, 제, 딴 보드를 제끼고 10도, 15도 이상 온도 높게 팍 올라가는 게 보였을까요? 그 문제가 이거예요. 방열판 너무 얇습니다. 여기 진짜 마이너스 점수 줘야 될 정도 얇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1점을 주긴 했는데 얘는 빵점 줘도 뭐 문제가 <웃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솔직히 스틸레전드는 구린 제품이거든요 추천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가격이 싸고 방열판 LED가 조금 이쁘다 이러면서 사신분들 제법 있는데 이거 추천하시는 유튜버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어지금 추천하지 마세요 가성비도 떨어지고 뭐 크게 장점이 없는 보드더라고요 실제로 샀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세가지 제품을 자주 팔리지만 추천하기 애매한 다소 다른 제품 대비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네. 남은 거는 사면 안되는 제품군 남았네요. 아 시간이 늦다 보니까 눈꼽이 막 끼는데 이해해주세요. 지금 3시가 넘었어요. 3시 반입니다. <웃음> 자 그럼 워스트 제품 1순위부터 봅시다. 얘가 제일 쓰레기에요. 아, 제 얘는 당당하게 내가 쓰레기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우선 보드 형태를 보세요. 방열판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방열판 떼는 게 아니고, 이 보드는 방열판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어, 전원부 형태가 어떻게 되어있죠?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페이지가, 1페이지당 모스펫이 2개밖에 없어요. 내가, 그, 보통 1 6개인데 얘네 12개잖아. 얘는 몇개예요 8개지. 12개도 욕을 했는데, 얘는 부하가 심한, 로우 모스펫 MOSFET. 로우 모스펫이왜 부하가 심하냐 하면은, 1트에서 1.5V 구간에 전력 공급하는 건 거의 대부분 로우 모스펫이 간당합니다. 그래서 얘가 거의 상시 움직이고 있어요. 하이 모스펫은 사실 그 부하가 걸린 시간이 매우 짧은데, 로우 모스펫은 길게 늘 걸려있는데, 여기에다가 단가 절감을 했다 했다니까? 원가 절감을? 여기에 원가 절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방열판도 없는데다가 이 페이지를 줄이는 바람에, 얘는 3 6 0쓸 때도 <웃음> 쿨링을 쿨링 안 하면 온도가 매우 높게 나와요. 3 6 0 0도 제대로 못 버텨요. 진짜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막3700 3 6 0 꽂아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있던데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노답 제품이에요. 방열판 기본적으로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모스패스를 <웃음> 좋은 거쓴 것도 아니고 <웃음> 이거 진짜 장점이 없는 보드더라고요. 아 이거 밑에 잘못 돼있네. 잠깐만요. 하여튼 여러분한테 이거만큼은 진짜 피하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얘는 사실 A320도 좀 괜찮은 애들은 전원부 모스패지 1페이지당 3개에요 그러니까 A320보다 못한 보드에요 8만원? 8만원 5만원 해도 살까 말까다 이 b 4 0 칩셋이 박혀있었을 뿐이지 진짜 못쓸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드만큼은 진짜 피해주고 피해서 구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마이너스 4점을 받아서 당당하게 최악의 보드 1위로 뽑혔습니다 HDVR 4.0 그러면 이제 두번째 최악의 보드는 뭘까요? 제가 요거는 이제 품절에 가까워서 여러분이 살려고 사기 어려운데 가역적인 메리트도 별로 없고요 참고 얘 원래 마이너스 6점인데 가격에서 2점 줘서 마이너스 4점으로 바뀐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원래 마이너스 4점인데 가격적으로 1점 플러스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3점이 된 겁니다. 가격을 제가 다 감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을 감안해도 마이너스 4점인 거예요. 위에 거는. 그래서 당당히 1등인 거고 요 놈은 이제 전원부 구성 자체는 A320 좀 괜찮은 제품하고 비슷합니다. 아니면은 요 위에 제품들하고 비슷하겠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방열판이 없어. 아니 위에 놈들도 지금 온도 문제가 있다고 스텔 레전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얇은 방열판 밖에서 서 순식간에 90도 100도 지키는 제품이라고 근데 이놈들은 방열판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이 아니라 3600 넣고도 원한다면 100도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3600을 넣고도 그래서 전원부 구성에서 3700을 버틸 수가 있을 정도의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방열판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부어가 걸려도 순식간에 전력 공급치가 떨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랜이나 5대7 사선 말할라위 없이 최악의 제품을 썼고요. 제일 싼 것들. CPU도 제대로 버텨주는 게, 3 7 0도 제대로 못 버텨주는 수준이니까. 그냥 이거는, 사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말만 B450이지. A320EX보다 못한 제품. 마지막으로, 3등 제품. 이거 은근히 많이 사가거든. <웃음> 이놈도 똑같이 방열판이 없습니다. 근데, 아수스하고, 아수스를 믿고 사신 분들 좀 있는데, A버전 있고 K버전인데 아, 둘다쓰레기예요둘다 쓰레기입니다 얘도. 9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고요. 이 9만원이면은 기가바이트 비싸고 M 오로셀 엘리트 살수 있어요. 페이지도 좀더 어, 빵빵하게 보강되어 있고 전원부 방열판도 있는이제품살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산다고? 돈 주고? 이거를? 여튼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3700은 제대로 써먹기도 힘들고 3700도 전원부 쿨링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원부 방열판 없는 거 훤히 보이죠. 이거 맞는 구멍도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다른 거 달기도 힘들어요. 서멀 테이프로 붙여봤자 떨어지거든요. 아무짝에 메리트가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더넷이나 오디오도 마찬가지. 뭐 와이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방열판에서도 단가 절감을 했지. 전원부에서도 보시다시피 모스펫을 4 개서 뺐지. 거기다 사운드나 아니면 랜도 상위급 안썼는데 얘는 도대체 왜 10만원 가까이 하는지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거 <웃음> 어, 이거 왜 노란색 찍혔지아 9만원 하니까 노란색 찍어놨구나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2점을 주긴 했는데 솔직한 말로 심정적으로는 이 마이너스 6점 주고 싶어 <웃음> 진짜 비사고의카이 부끄러운 세가지 제품까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전원부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설명드렸으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거 생략해놓 부분은 저도 아쉽고요. 어 그거는 다음번에 시간에 날때 한번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때요? 사진으로 보니까 뭐가 다른지 여러분이 딱딱 구분이 되죠. 그리고 내가 왜요놈들이 비추쳤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에 4 5살때 제발 좀 현명하게 어, 제 추천 제품 중에 하나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